안녕하세요, 혁입니다. <놀람> 지금 저희는 성남시장님을 미래의 성남시장님으로 만나러 갑니다. 아 누구 뽑으셨나요 이번에? 아, 네, 참고로 어, 돈 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립적입니다. 옷 색깔에 어색하지 색깔. <놀람> 색깔 마세요. 내게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언님안 그래도 저희 길 해놨는데 맞아요 여기서 영세님 오늘 축사도 있으니까 Thank you. 제가 글 적었는데 내가 춤하는 느낌이야 <웃음> 내가. <웃음> 내가. <웃음> 이대우 상담 시작 1비5의 출발 후반 출입을 시작하겠습니다. 이제부터 아, 제가 는 이야기는 툴방식 이대우가 세상의 내는첫 번째 출발 후반입니다. 아예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어, 어, 7년 동안 같이 어, 돈스라는 어, 미래 창업가들의 베이스 캐릭를 강남 한모에 만든 네, 강영세라고 합니다. 네 배우가 정말, 어, 정말 똑똑하고 책임감 있고 선한 사람이라고 항상 느껴왔습니다. 네 세상에 분명한 선한 영향력을 줄것같고 내가 이번에 잘네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, 네, 고, 어, 추워지게, 미쳤어요, 네 어, 오, 파이. 으로요 화이팅. 밀레니엄. 아, 연기력을 아, 해서 다행이 여러분들 아까 저기서 희릉 눈물 <웃음> 고이시는거 보고 굉장히 <웃음> 연습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사람이 아데 어려워 아다 생각보다 기자분들이 연령대가 높다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근데 이제 배우님 영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되게 청년 위주의 정책들이었잖아 미래지향적자고 창업가에 막 이런 것도 나왔었는데 그, 질문하신 세 분이 말씀하신 거는 뭐 상수도나 사실... 그런 인프라적인 거? 아 그런 거여가지고, 아, 진짜 이게 나이 연령이나 이런 상황에, 대, 상황에 따라서 진짜 보는 시각이 진짜 다른데, 어쨌든 성남시장은 음. 이사를 대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전, 전, 뭐 시민들을 위한 거니까, 아, 그런 걸 진짜 잘 설명해야겠다. 어떻게 하면 대우님이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까? 그런 게 되게 고민이 나도 많이 되더라고. 의자님들 좀 예의가 없었던 게 어떤 아저씨가 이렇 앉아가지고 아 지루해 이러는 거예요. 아, 근데 엄청 크게 들렸어. 좀 어떻게 보면 좀더 파격적으로 약간 미친놈처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좋았던 점은 이 새끼가 울었다. 울었다는 거는 자기의 어떤 자기가 할수 있는 한계보다 더위해를 목표를 하고 있다. 약간 이런 걸 나타내주는 것 같아서. 음. 아 나도 아니까 그러니까 이 분위기에서 음. 뭘 하기가 어려운 거야. 음. 그래서 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분위기 짓는 느낌? 제가 좀 느꼈던 게막 기자분들 저렇게 되게 무례하게 뭔가 하는 거 보면서 약자를 위해서 도우려고 노력을 해왔던 친구입니다. 부족하니다 죄송합니다. 네, 그래서... 네, 그래서 그... 네, 어쨌든 누가 성남시민으로서의 투표권은 없지만 끝까지 마음적으로 지지를 좀 해줘야겠다. 안쪽으로 도 보겠습니다. 그리도 처음에 시작할 때, 원에 스킨 하고, 원에 스킨 하고, 오은 다음에, 엑스로 약 오은 다음에, 손 뭉쳤다가, 스에스톱 너무 많이 먹으려배네 노스 화이팅!